토처팰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예. 아일랜드 식탁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웃음> <웃음> 여기 처음에 들어오시면 볼수 있는 게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은 이렇게 넓게 공간 활용 가능하시고요. 신발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면 거울이 있어서 나가실 때 모습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인덕션, 세탁기, 저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기는 넓은 공간 활용 가능하도록 여기 식탁 밑에도 공간들 활용 가능하시고요. 소초팰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웃음> 이쪽은 렌즈나 전자오븐 같은 거 소형오븐 같은 거 활용 가능하시고 여기는 이제 붙박이로 냉장고와 냉동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을 보시면은 이제 길쭉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 이제 씻으실 때 다른데 튈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여기를 열면은 공간 활용이 별도로 가능하고 다시 이렇게 당기면은 저쪽이 거울로 활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서스플레이스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1.5룸으로 분리형이 분리형 네. 원룸입니다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방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다시 이제 넓게 공간도 활용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북박이장이 있어서 평소에 지침이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공간 아껴서 활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북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아,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이중창, 이중창 하세요. 어, 이중창. 아, 소음을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앞이 도로기 때문에, 소음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으로도 들리시겠지만, 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현재. 현재로서는 소음 걱정이 없습니다.